로그와타고 로그인 이거 그거 아마 안되지 싶은데 아 30개 이거 2 0개는딱 10개밖에 안되고 강화하면 업적으로 너줄라나 아니면 잠깐만 아 이거 해준나 보여주나 여기에서 해줄라나 아, 16개인데. 아, 16개. 어 이거 어 된다. 강화 50 50만 BP 그것만 사면 되잖아. 잠깐만. 이적 시장에 50만 BP짜리 어딨냐? 50만 BP 사용하면 되잖아. 라이브 라이브 50만 비비 사용하면 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선수가 없냐? 왜딴거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용하고 비 사용했는데? 100만원 연질한다 해도 못만들어요 진짜 와아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받았다 이러면 나 이제 살수 있다 형님 저 지금 2500개도 겨우 모고 있는데 지금 와 됐다 됐다 됐다 2500개 패키지 bp 패키지 어떤거 사셨다 한거야 와, 아, 이거. 와, 치리긴 하네. 아, 이거 최소 23억인데? 저거 사면? 이거 최소 23억. VS. 거문도야. 아, 이건 35억인데? 아, 이거다. 잠깐만, 이건 35억인데? 안전빵 이건 35인데요. <웃음> 안전빵 이건 35인데 6강이었지. 그럴거면 1200짜리 안 돼. 1200짜리 살수 없어. 그렇죠. 여긴 갑니다. 오늘 한번 보여주자. 여기에서 진짜 지리는 거 하나, 8강짜리 요런 것도 주면은... 아니면 요런거 100억짜리요. 이건 이건 절대 안되고 자 지리는거 하나만 가자 100억에서 300억짜리 한번 뜨자 깊이 요런거다 요런거 하나만 주면은 지리는데 아마 안줄거예요 제가 봤을때 넥슨이라서 와 진짜 가보자 어? 어? 100억에 300억 바로 뜨는데? 우와 와 잠깐만 나 몇배야 지금 와 이걸 주네 몇배야 잠깐만 100억에 300이면은 잠깐만 저 2500이면은 FC 잠깐만 나 계산한번 해보자 아니 FC 하나에 얼마야 100억에서 300억인데 내가 1200짜리 25,000원? 만 25,000원 만 그것도 공짜로 했는데 100억이 떴다고? 50배가 떴는데 여기서? 와이 뭐야 이거 와 최소 50배자 여기서 300원 절대 안떠 130억에서 120억짜리 뜨지 와 이게 뜨네 뭐야 벌써 50배인데요 와 넥슨에서 이걸 준다고 여기서 200억 뜨면 나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게 뜨네 진짜 와 이제 한번 가보자 와 이게 뜨네 레전드다 와 가보자! 아. 자, 어차피 그랬긴 했는데, 100억이면은, 음. 어, 여기서1 0만 떠주는데, 아. 100억이면은 이미 엄청 이득이다, 그래도. 진짜 100억밖에 안되네딱 100억 주네, 진짜 너무하게. 그리고 진짜 개이득. 50배 떴다. 아니, <웃음> 와. 팔아서, 와, 그랬어도, 뭐 한데, 이 정도면 많이 줬지. 100억 팩이니까. 개꿀인데, 형님? 저 50배가 다 올릴 줄 몰랐는데? <웃음> 와. FC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다. 와, 이게, 이게 피파지. 와, 간만에 준다 했다, 진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일리지. 2,500짜리. 야무진 거 하나 없나? 2,500은 없네? 300원 안 줘요, 맞아요. 음. 마일리 깔거 없나? 최소 3000원이네 마일리지 500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